혹시 아나 루이자라는 주얼리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협찬을 받으면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뉴욕에 있는 브랜드고 가격은 39달러부터 시작해요. 간편하게 데일리룩에 착용하기에 딱 좋은 주얼리들이 많았어요. 목걸이 한번 하면 빼기 좀 귀찮잖아요. 이 브랜드 제품들은 14K로 도금이 돼 있어 가지고 변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착용하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얼리 파우치도 같이 줘서 안에 넣어서 보관해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볼드한 귀걸이를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조그마한 귀걸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꽃핀 디자인으로 골라봤는데요 이거는 평소에 여기에 꽂고 다니다가 볼드한 귀걸이가 하고 싶을 때는 위로 옮겨서 다른 귀걸이랑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건 마마라고 적혀있는데 글씨가 너무 예뻐서 골랐어요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나 원피스에 해도 예쁠 것 같고요 캐주얼한 티셔츠에 착용해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안 빼고 계속 하고 다니려고요 마지막으로 고른 목걸이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레이어드 목걸이에요 목줄에 보면 이런 동글동글한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요 이 짧은 목걸이는 다른 주얼리들이랑 같이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마랑 같이 착용해도 예뻤어요 아래 넣어둔 더보기나 링크로 들어가면 제가 구매한 주얼리도알수 있고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올라갈 가을룩북 영상에도 오늘 착용한 주얼리들 착용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